어, 어, 어, 어, 어, 뭐야 오야나아아아아아아 어, 어, 따또 가자 공포 방송 넘버 no. 1 또마 방송 자,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. 뭐야 여러분들 여기는 그 사연이 있는 집이라 사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제목을 보면은 이웃집이잖아요 이웃집 이웃집 불화가 비전에 비극의 결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있는 집하고 이웃집 여기가 조금 떨어진 집인데 이웃집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안 좋은 일이 뭐였냐 집 딸내미하고 그쪽 아들내미하고 이제 서로 좋아하게 된거예요 부모 쪽에서는 반대하고 에? 근데 서로 지금 자식새끼들이 잘했다고 하지 너그 새끼가 꼬셨다 아니다, 늙은 새끼가 꼬셨다. 응? 그런 거 있잖아요. 다 부모는 지다 당연히 지그 새끼들이 그다 잘났다고 하니까 당연하죠. 그것은 누구나 그런 일이 그러니까 몰래 몰래 만났어지그애들 둘이 응, 지그네들이 몰래 만나고 그랬는데 둘이 끝내는 둘이 집 나가 버렸어. 둘이서 이제 들 같이 살았겠지 다시 둘이 뭐 살림 차려 갖고 알콩달콩 둘이 살았겠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둘이 살았어. 둘이 살았는데 잘 살았으면 됐는데 여자가 죽어 버렸다더만. 여자가. 여자가 죽어 버렸어. 죽어 버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둘이서 이렇게 좋아 죽고 갖고 뭐 하고 같이 살 도망가갖고, 집 나갖고, 살 정도인데, 집 나갖고, 살정도인 둘이 잘 살면 좋잖아. 근데 그 남자가, 타지로 가가지고, 그걸 만나본 거야. 맨이 시골 여자만 보다가, 도시 여자 봐온 게 눈이 헷갈다 돌아본 거지. 그래갖고, 그렇게 둘이 이렇게 하다가, 싸움이 난, 이제 둘이 싸움이 난 거야, 싸움이 난거요 둘이 이제, 싸움이 났는데, 남자가, 그 여자를 어떻게 하다 죽여버렸다 이게 모르고 근데 그건 이제 우발적인 거지 우발적인 사고로 해갖고 죽여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집하고 저 집하고는 완전히 그거 돼버렸지 볼, 여기 동네 사람들 그러다 그다 하더라고 맨 볼때마다 괜히 누가 하나 시비건데 괜히 가다가 그냥 춤 뱉어버리고 그거 해가지고 니가 지금 뭐 하냐 어쩌냐 어쩌냐 끝내는 여기 사람도 괭이괭이 음 괭이? 아무튼 그걸로 해가지고 죽여버렸대야. 죽여버렸대. 아다 음... 무섭다 근데 근데 여기에 사람이 있어. 아예 안 느껴지는 거, 거 아니야? 근데 기운이 엄청 약하다 이거지 혹시 저 인형 저의 그여자갖고말하던거 아니야? 그 여자 거 아니야? 그 여자들이 좀 이런 인형 좋아하잖아요 가방같은데랑 뭐 이렇게.. <목소리> 잠거 죽은 사람 그거 맞네? 여자 거 맞네? 이방 방만 들어가 여로시야 와 이상 가족 사진. 뭐야? 기운 엄청 세게 뭐야? 야, 온다 잠깐만 문앞으로 온다 문앞은어어어어 어, 어, 어, 어,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! 지붕. 지붕, 지붕. 가 야 나와봐봐 여기는 도대체 뭐야? 지붕에서 여러분들 지붕에서 사라졌어 지금. 지붕에서 지금 사라졌어 지금 현재 기운이 어, 뭐야? 벌써 뭐 움직인다. 안에서 아무도 어, 기 둘러보고 가자. 여러분들,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실게요. 이집 때문에 바로 이 건너편 집이 바로 이 건너편 집도 못살고 나간 집이에요 이 건너편 집도 이집 때문에 안에 있다.. 안에 있다.. 안에 있다.. 야, 이집완데들려 어, 뭐야. 뭐야. 잠깐만. 나, 가 어, 어, 나, 나, 나, 나, 음 <shriek> 네.. 여러분 잠시만요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.. 어.. 어 미끄러워 잠시만 우리고끌게 있어아 여러분 잠시 u 냐 여러 영가들이 막 계속 그 주위를 막 서성거리고 막 돌아다녔었거든요. 뭐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지금.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많은 영가들이 또치공을 둘러싸버렸어요. 또치공을 둘러싸버렸어. 또치을 둘러싸버렸다고.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이. 또치공을 둘러싸버렸어. 그 영가들이 생각했을 때, 그 귀신들이 생각했을 때. 저는 쉽게 말해서 이제 노이의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빙의도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, 또치형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... 빨리 가! 아, 그래, 그